콩가 지금 제가 요리를 할걸 알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샘표에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샘표 제품들을 갖고 음, 해리테리와 어, 감자 피자 감자 떠먹는 피자 어 맞아 감자, 떠먹는 감자 피자 떠먹는. 어 떠먹는 감자 피자를 만들 거예요 저 여기 너무 기대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짜파게티에 파김치를 좋아하는데 어, <웃음> 엄마 찍는데 왜와 <웃음> 엄마 지금 여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중이야 안녕! 나 언니 오빠들이랑 <웃음> 얘기하자 좀가있으면 가 안될까? 쪽파를 사서 쪽파랑 부추를 사서 이거 만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개 새롭게 나왔대 네. 생그리가 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랑 방그리는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그리는 죽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끼니 때울 때 먹거나 아마도, 아마도 테리가 많이 먹게 될 거예요. 전칼이좀 좀 무서워해서요. 보통 때도 약간 과도만 쓰는 편이에요.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너무 크니까 제가 따로 먹을게요. 이거 빼. 요리에는 역시 연두가 최고지. 그러는 우리는 역시 요리 요리. 요리가 최고지. <웃음> 아니, 요리에는 역시 연두가 최고지 해 봐. 우리는 역시 연두가 최고지. 비주하게 <웃음> <빗줄기> 보이게 났어. 음. 참대 봐야 되니까. 어머머. 어머머. <웃음> <웃음> 광고 각까지 연두는 뭐야? 연두는 요리 에센스에요 그때 해리 영어 배울 때 음. 이의 매직 있잖아. 음. A와 이의 매직 알지? 음. 이게 요리의 매직이야. 요리의 매직. 요리에 이걸 넣으면 요리에 이걸 먹으면 이거 이걸 넣으면 더 맛있게 되는 마법이 아 일어나는 거지. 아 그럼 마법가루라고 해도 되겠네. 요리의 마법가루. 어, 맞아 맞아. 어, 감자만 어, 그 어, 안에 넣으세요 감자이 안에? 네 쑥쑥 넣자 쑥쑥 넣자 다 나왔다 감자 한 스푼 음, 이거 레몬을 사실거예요 음, 이렇게 레몬을 따서 뭐하셨다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엄마가 두개 한꺼만 해서 실수한거 같아 아 괜찮아 다 으깨는거야 이렇게 어딨어? 내가 네? 어, 어. 언니가 어, 어. 언니가 하세요. <웃음> 다는? 응, 미리 다넣었다 <웃음> 네, 다, <웃음> 다 넣셨죠? <웃음> 그리고 엄마 여기 넣고 다 응, 괜찮아. 됐어요, 넣었어요. 양두 한 스푼. <웃음> <웃음> 오, 맞아, 맞아. 떨어진 거 먹어보고 싶다. 아, 니안돼 지금. 치즈 카드. 헬리 밸런스 중. 맛있겠다 이거 밸라스 죽인데. 아이 팥죽인 줄 알았어. 어 그건 팥죽일 걸? 오곡죽, 흑임자 설리태안는어 아, 아, 이거 그 맛있겠다. 그럼 이건 종류 밥이 아니겠네. 라면처럼 그냥 끓여 먹는 거야. 우와. 으아. 음, 괜찮을까? 네. 마음 편합니다. 치료 훌륭했다. 안 나 이따가 먹을래. 페리 그새 다 먹지마. 이거 맛있는 거 아니지? 오, 맛있다. 이게 이게 포인트인데. 이거랑 감자랑. 나 감자 있는 거 먹었어. 감자가 어디 있어? 음~~ 바가에 음. 스파게티면 넣어서 먹어도 해 되겠는데? 어. 그렇지? 스파게티 뿌려서 먹는데. 응. 어, 그러니까. 맛있다. 엄마. 어. 이거 우리 팔자. 팔자. <웃음> 바보 이것도 만들자. <웃음> 감자랑 언니는 지금 그 치즈만 먹고 있지. 엄마. 알겠어, 머리야. <웃음> 엄마 안 뜨거. 뜨거, <웃음> 뜨거. 엄마. 난 머리야, 엄마. 알았어. 안 뜨거, 안 뜨거. 뜨거울 것 같은데 안 뜨거. 진짜로딱딱딱 <가족한> <가족한> 내가 먹을 거. 오와우서 먹ỡ 크게 맛있 u 대 너무 있 <맛있었다. 오. 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. <웃음> <응? 웃음> 그렇게 맛있어? 네, 응. 먹으려고 여기 방치하고 있대자. 응. 언니, 먹지 않게 조심해야 돼. 어. 응. <웃음> 맛있어. 어떻게 맛있어? 어, 번호 찾았다 번호 찾았다.